皆さんあにょはせよトースクールワンチョボ半ボの栗子先生입니다あんにちはくろチょちゃらっそよ以前発音いいものみみたいに自然よんすろですねいろけよるしみ勉強해서4 0年後半ボのチャ準ョクチュンシムドきっとまんちょんぱっきゅお願いしますあきょんしくウェですかあまったこのやぎはりょうがった 아니 도대체 나래가 수업 도가를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줌말 라시아이마스카헌 정말 부끄러워서 숨마라탕좆다메마시다 부끄카시 부끄카시. 아근데 댓글 보니라 사람들이 크크크라고 하던데. ちなみに 크크크는 한 번으로 뭐라고 했대쇼? 아레? 아무도 몰라나이노 우소. 타나카는 알겠지? 에? 다나카도 몰라 나이 제주에 배운 건데 벌써 닭가 태べました가 가마기니 그를 초태べた카나 기억력이 완전 개고미네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일 번에서 쿠쿠쿠는 웃는 이그자를한 번으로 표현하면 소.だから 쿠크쿠크는 소소소소이라고します. それなら다 같이 웃어볼까요? 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서웃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 여러분도 っそっそっ서웃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っそ 자, 오늘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 번호를 배워볼 예정입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 번호, 무엇이 있을까요? 아, 김이 좋습니다. 좋지요 경식군. 굿단도바는한번호じ아ない다른한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오이 もしもしクパン以上タンドでどう売りますかおーパラよじゃあ手がりが3ライン大きいから3人分チャリロ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半分のぬんたぶんよろぶん耳へ照ればぐん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た一緒にたらえぼるかよ山がどんだ今聞いたこといぬ人おーケ 1 2 3 네. 좀만 待って식시 쿤. 메랴스 초키테 소누르드르묘는 どうしよう 합니까? 굿을 할つもりだから. 하루 나가디지 시나 사이. 야마가 돈다는 대표적인 한번으로서화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なぜ 이런 의미가 됐냐면, 야마는 일본어로 산이라는 뜻인데, 산 할아버지 그릇 모자 썼네. 나비처럼 헐헐 날아서 그래요. 알았디스카? 넌데そんな래그 놀래고 그럿디스카? 넌한서는사다요이정도는 시군을 스카넌는 놀래고 그디스카 넌데서는 고그는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고까요 어疲れ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